현실에서는 자동차로 도로를 지나다니며 먼 거리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동수단을 탈것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인크래프트에도 빠질 수 없는 요소죠. 대표적인 오버월드의 탈것들로는 돼지, 당나귀, 라마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지만 말대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탈것은 플레이어에게 필수적입니다. 말은 안장만 있으면 쉽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먼 거리를 여기저기 오가며 허기가 바닥나는 것보단 말을 이용하는 게 정말 유용합니다. 오버월드에서 타는 말의 체력은 15에서 3 4일을 웃돕니다. 말의 종이나 상태에 따라서 체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말의 이동속도나 점프력도 각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동속도나 점프력도 완벽하고 체력까지도 최고수치인 말을 구하게 된다면 플레이어는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플레이어들은 말가봇 스켈레톤말 심지어는 어둠의 경로로 구한 좀비말까지 수집하기도 합니다.